벌목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작업반장 이씨입니다. 메탈에 소녀 김씨입니다. 네. 저희가 또 지난 서황리에 마친 벌목절에 이어서 신년맞이 벌목절! 우! 어어우 벌목 벌목 벌목 벌목 어? 어? 벌목, 벌목, 벌목 노라이저 또신년이 왔으니까 나연살더 먹었으니까 우울함을 소주 한잔으로 달래봅시다. 진짜 이거 또할줄 진짜 몰랐어요. 아 저는 너무 좋은데요? 아, 좋긴 어. 좋죠. 네, <웃음> 근데 진짜 또할 줄은 몰랐다. 사람들이 모이지는데 어떻게 힘이 있나? 모여야지. <웃음> 뭐 네. 음. 이번 벌목절에 또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나요? 예 네, 있습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들 뭔지는 네. 뭐안 알려주지. <웃음> <웃음> 어 뭐야 더러워. <웃음> 여러분들은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또 벌목절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놓치셨던 분들. 아 그렇죠. 아, 너무 많아졌줬어요 사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우셨던 분들 요번에 음. 꼭 같이 참석해서 저희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저희 커뮤니티 공지란에 올려드릴 거니까요. 항상 주시하고 계시다가 네. 벌목절 떴다 싶으면 바로 신청하세요!